뭐야 여기 뭐삼? 여기 우리집 아닌데? 아니? 이자옷은 밑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죠? 일어났어? 누세요? 그, 그, 그, 누구야? 난 난양이지난 팽이야 여긴 산타마을 52번지야 산타마을? 우리가 이렇게 장난감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해주는 거야 아, 내 눈앞에 가지 이, 이 꿈인가 이렇게 일어난 걸 보니까 좋다. 어 다행이야. 괜찮아? 왜다 똑같이 이게 달려 있는 거야? 원래 차는 거야. 이쁘잖아. 뭐 인형 같아 보이려고 이걸 차는 거야? 아, 이러나, 이러나 이러나. 산타는 어, 별빛을 하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. <웃음> 너희는 가보고 싶지 않아? 주칙 위반이야. 선타님이 금지하신 일이라고. 죽성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래 정수를 계속 섭취해. 해야 이게 시간이 어. 너무 오래 지나면 못 돌아올 수도 어쩌면 이곳에서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는 거일 수도 있어. 이거 부수면 안 돼? 이도 저기 어, 호숫가에서똥 어, 똥 싸. 여기서 싸지 마.